오늘 사실 큐폴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업데이트가 됐어요 어, 긴급 업데이트 그 와중에 미니어처 구리 월드 구리 월드 아 이거 어디 갔어 구리 월드 지금 제가 딱 기회 드릴게요 자기 근황 토크 할 사람 있다 어 지금 딱 얘기하세요 지금 아니지? 그럼 바로 지나가 저 있어요 어 뭡니까? 제가 알러지가 있단 말입니다 네 개랑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내가 네? 개고양이 키워요 귀여우니까 이 자식아 귀여우면 다야? 알러지가 있는 자식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얼굴이 곱창이 났어요 일요일날 못볼 수도 있다 진짜 완전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우리 일요일에 엄청 맛있는 거 먹을 건데? 뭘 먹기가 힘들어 얼굴이 막 그.. 그래 우리 오마카세 갈 건데 오마카세 오마카세 갈 건데 하노 오마카세야? 그런데? 어? 그럼 하노 오마카세 갈 건데 음? 벽재갈비 갈 거야? 어막 음, 그런 데갈 건데 벽재갈비 가서 나3 인분 먹어도 돼? 아니 오지 마. 오면 안갈 거야. 제가 <웃음> <웃음> 아니. 어? 오면은 제대로... 떡볶이 집. <웃음> 아 오면 뚝기. 아, 안 가면 벽재갈비? 안 어, 가면 벽재갈비. 오면, <웃음> 어, 오면 떡볶이. 오면 떡볶이 두끼갈 거야 우리. 알았어 투지야 맛있게 먹어. <웃음> 야. 어? 어? 야, 와야지. 아, 격제갈비랑 떡볶이인데 내가 해야지. 좀 희새끼해서 애들 한 50만원어치 먹으면은 온다 해야지 비소라 고맙다 내몫까지 방송 열심히 하지 어, 않을까 너, 너 담배 끼면서 뭐... 방송하지 말랬지 너 명진서 살게 그리고 너 지금 연비야. 희생당한 거 같아 너 지금 너 지금 마녀사냥 당한 거 같다고 지금 아 맵 이름이 코퍼 월드라고 해가지고 구리 월드 구리 세상입니다. 어 돌아간다. 이거 어? 이거 돌아가? 어 구리? 야, 구리? 이거 돌리니까 구리.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돌려봐. 어 앞에 앞에 앞에 문 열린다. 근데 요 정도 틈만 있으면 우린 가지 않나? 아니 이거 못갈것 같은데? 그리고 왜 점점 닫힌 닫히는데 먼저? 제가 닫았어 지금 다시. 아 반대 반대인가? 아 열어봐. 내가 일딱 이렇게 지나갈게. 됐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저 정도만 딱 열고 가면 돼 우리는. 어 근데 진짜 구리구리구리구리하네. 그러네. 구리구리네 지금. 어. 어. 구리구리. 맵이 꾸미네. 아 맵이 오늘 아, 왜건 그래? 좀아 진짜 멘트가 진짜 너는 구리구리. <웃음> 둘다왜 그래? 구리 구리가 뭐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러다. 어? 이건 뭐야? 이게 밑으로 가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위로 가면 빨간색으로 바뀌어 불 켜진 표시잖아? 아무리 와도 <웃음> 근데 고정이 안 되네 어 아... 아! 그럼 고정시킬 만한 뭔가가 있나? 게다가 요거를 아래로 당기잖아 그러면 은 저기에 불이 두 개만 들어오고 마지막 하나가 안 들어와 그럼 마지막 하나를 찾아야겠다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가 이거 아닐까? 여기 선으로 연결돼 있잖아 지금 어 옆에. 맞네? 오오 그러네 뭔가 전선 이 연결이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전선이 굴래방아 같은 어, 것도 있고 아. 왜? 와 엄마 리로 와봐라 아! 이, 이, 에이 이거? 아, 근데 이거 불붙여야 돼 불붙여야 돼 이거 일단 슥탄을 놓고 슥탄을 양빈님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오늘 다준이 어떡 해요? 뭔 소리야? 네가 나왔잖아. 뭔 소리? 야연빈이 제일 신났을 때 갔잖아요. <웃음> 네가 나왔잖아. 아 지금 남토 타는 것 봐. 와 웃긴다 쟤! 진짜 동생한테 지금 저러는 것 봐. 누나라는 사람이. 시끄러. 너네 둘다 다든 거 알고 있어. 어 진짜? 걸렸네. <웃음> <웃음> 야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불꽃이 있거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겠지? 어? 아닐 걸? 누가 봐도. 이 열차를 이렇게 끌고 와서 저기서 가라는 뜻아니까아 저기 뒤에 뭐가 있어? 그러네? 이 정도만.. 어어..어어.. 쓰러지지마.. 어, 쓰러지지마.. 어어 얘들아.. 얘들아 <웃음> 여기 올라가는 길 있어요 아 이거 뭐야? 돌려봐 이거 움직이는 거 같아 그거 돌리니까 빗소라 어? 진짜? 어. 반대로? 아까처럼 돌려봐 아까처럼 왜안 돌아가니 갑자기? 케빈님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내가 뭘만 뭐 무겁다고 뻑뻑해졌는데 왜 이렇게 뻑뻑해졌지? 무거워서 아. 그래요 내려가봐요 아 알았어 봐봐 잘 돌아가잖아 케빈님 무거워서 그랬네 아니야 야더 올려봐 이거 그래서 왜안 올라가 쏘 그렇지 그러지 좋았다리 여기서 이거는 그냥 바로 점프로 바로 갈게요 어 아 와, 그냥 그냥 천천히 나무 이렇게 된다면 가면 되지 그거 지금 아 진짜? 얘들아 아 잠깐만 아, 아 미안해 미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모비한테 칭찬 하나씩 세 명이니까 연비부터 연비는 요즘에 얼굴이 갸름해졌어 투디 2D. 투디는 요즘에 굉장히 똑똑해졌어 마지막 빗솔 <웃음> 나와 지네 이게. <웃음> 그래서 나와줬다고 빗소리 바로 버리는거야? <웃음> 와 빗소리는 요즘에 아퍼 몸이 많이 아프다 칭찬이야 인마? <웃음> 아 뭐야 2D가 벌써 갔네? 잊었다고? 어이 어이 어 일단 그거 갖고 내려와 갖고 내려와서 저기 예. 같이 넣어버려 그러면은 예. 그동안 연비가 부지런하게 석탄 30개 넣어놨거든? <웃음> <웃음> 진짜 다 넣어놨어 거의 다 폭발할 수도 있어 그거 화려 <웃음> 지금 화력 장로 아냐? 우와! 오! 우와!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우와! 닫아 닫아 닫아 닫아 닫아 닫아 닫아 야 우와. 진짜 폭발한다 어, 디, 진짜 푸틴 진짜 폭발한다 방금 진짜 푸틴을 하지 않았어? <웃음> 진짜 폭발한다 요즘 큰.. 요즘 큰일그 잘못 얘기하면 됐다 됐다 야어 됐다 됐다 오 좋아 좋아 어 여기 핵같은게 있는데? 그게 어디로가서 핵이야 어, 뭐야? 야, 문아 뭐야? 야문 닫혔어 아아 다시 올려놔? 아 다시 올려놓으면? 우리 토스 해주자 빠르게 이렇게 따다다아 내가 던져줄게 던져 던져 던져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딱 버틸게 양쪽을 잡고 아자 아아 아아 자자자 자자자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명자자자자자자자어 빨리 와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렇지 어쩔건데 어쩔건데 사람 수로인. 어 어쩔건데 이럴 붙여버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깨는게 아니었다면 <웃음> 어떻게? 이거 그래서 어디가 쪽에. 얘? 아 저기 저쪽에 그 전선 연결된 곳이 있으니까 가보자 비켜봐 이거 넣게끔 생겼잖아 누가 봐도 그렇지 오 이거지 이렇게 그거 다시 이리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왜 또? 응? 요 구멍 봐 아니 그러면은 이 문은 어떻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놨지 얘는? 무슨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 이거 또 힘으로 해결하면? 어 혹시 한번 그냥 달려볼래? 그거 들고? <웃음> <웃음> 안될 것 같은데? 한쪽으로 한쪽으로 트리아 그래, 로 와봐 한쪽만. 어 그렇지 됐다 <웃음> <이렇게> 이게 맞아? <웃음> 이거.. 이거.. 게 이거, 이거야 이거라고 어, 이거 분색이다 도구 분쇄되지 않을까? 갈갈갈갈갈 어? 안가져도 와 됐던거 같은데? 왜? 근데 여기다 꽂는거 아니야 그래서? 꽂아봐요 한번 그니까 러 넣어봐 연비야 <웃음> <웃음> 연비야? 안 들어.. 야 들어가라고 들기를 잘못 든 것은 아닐까? 연비야 어? 선생님! 예! 여기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야야야! 여기? 이거, 이거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조금만 톡, 이렇게 슥 슬... 톡, 톡. 오! 너. 아아 아, 진짜 못한다 못해 너가 와서 해봐 자봐딱 잡아가지고 잠깐 이거 연비가 해서 딱 잡아가지고 어? 야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니, 아! 아아아아아아 아! 아니 저 아! 필요없다고! 필요 아! 아! 아! 맞아? 없다고. 어 필요없다고 아! 로와 아! 로와 아니 왜 쓸데없는 위기를 창조하는거야 우리는 근데 이거 올라가는거 아 아! 그니까 여기 맵 엄청 복잡해! 이거 봐 이거 봐봐 뭔데? 아요 배터리를 채워라 이 말이야 지금 그래 이렇게 그치. 딱 눌러서 아! 아! 봐 이거 봐 이렇게 이렇 배... 이거 봐봐봐이렇게사 이거 이로이워라이말이잖이지 이거 어.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같은데? 거 되네 저게 뭔가 에너지원인 거 같아 딱거이즈 맞게 돼있이어 내가 상자를 넣어볼게 상자를 넣어볼게?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거이 보고 봐줄래?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어! 야뭐 됐다! 됐어. 뭐가 됐는데? 버튼을 누르면? 어, 버튼을, 버튼을 눌러보자 눌러, 버튼 눌러. 그렇지! 다쳤어 다쳤어 다 끼면서 그러면 그래, 이제 어, 배틀이 나왔나! 아 배틀이 나왔어? 오오 봐내 오. 필요 없다 했잖아 그럼 그걸 어디다 갖다 꽂아 이거를 이제 이거 저기에 넣는 게 맞나? 야너 아까 그 동그란거 어? 너? <웃음> 안 되잖아! 너이거 일을 어떡할 거야, 이 자식아. 여기 있네. 어디, 어디? 이때잖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배터리는 여기다 놓는 거 아니야? 아, 그게 네모난 게 있어? 아빠 여기 딱 봐도 뭔가 찌릿찌릿한 게 여기 들어가려고 누구 죽었는데 방금? 지금 2D 있는 대로 어, 어떻게 가? 아, 여기로 가는 여기 거야? 오시지요. 야, 나 이거 예. 가지고 가, 그러면? 그럼요. 어, 미친 거 내가 봤을 때 저게 3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올려놓지? 아야 여기 있네아 뭐야? 여기 받아. 여기 받아. 아, 어, 안돼. 안돼 나나 죽어 죽어 아, 싫어 놔, 싫어 찰려져.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안돼. <웃음> 야. 이야.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더더 넣어야 더, 더 되나? 어 아니면은 이거를 뭐 우리가 잡아 당겨야 되나? 짐상자를 더 들고 와보자. 느낌이 나 싸한 거 하나 얘기해 줄 때. 어. 그 왠지 아까 그 동그라미 저기다 집어 넣으면 엘리베이터가 됐던 게 아닐까? 진짜, 소라 너 지금부터 여기 기둥 타고 올라가. 아니야. 어, 야 이거 되잖아. 야 이거 박스 돼라! 되네. 되네. 되네. 어? 박스잖아. 박스야. 절대네. 박스인데 있잖아. 박스인데 있잖아. 어, 진짜 되네. 박스에 넣었잖아. 그래서 그 버튼 눌렀더니 된 거야? 어, 저보다 아 여기에서 누르면. 봐봐, 봐 야, 아까 이거 넣었으면 됐잖아 그러면. 박스에 넣었잖아. 어, 안 맞았던 거지. 아니, 안 맞았지, 안 아니지, 아니지. 같은 지적이 기능이지, 같은 기능. 은 아니, 로트 번호가 다르지. 로트 번호지. 아니, 아니, 같은 기능이지. 아니, 당신 아니지. 기계공학과 맞아? IP 넘버가 다르지. IP 넘버가 맞지, 다르지. 맞지, 맞지. IP 넘버가 어디냐? 휴폴풀 같은 게임에. 이제 버튼 이제 딱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어? 딱 빠지면서. 음. 딱 빠지면서 이제. 딱. 오. 오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아까 그거랑 똑같이 생겼지. 어, 아 하지만 <웃음> 이거는 똑같이 가까이 가자마자 생겼지. 바로 그냥 들어가. 아 알아보여? 되자마자 들어간다. 그렇지 그렇지. 이건 어, 이제 로또 번호가 같기 때문에 넣는 게 아, 어렵지 그러지. 않다. 요 근처에 가자마자 안 들어가는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거꾸로 넣지 거꾸로 아니지. 넣지. 너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십몇 분을 야이 <웃음> 자식아.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게. 어, 잘 어, 어. 눌러 거기서 발로 깨가나식 깨가나식 깨가나식. 어, 들어왔다. 야. Yeah. 어, 잠깐만. 아이씨.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누가 어, 막 여기다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재밌는 거지. 아, 그걸 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하남자 특 이런 거안 깨고 그냥 가. <웃음> 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웃음> 아! <웃음>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다음은 알았어. 너 차례다. 감히 우리 2D를 보내? <웃음> 또안 내려와, 저거? 아, 한 번만 딱 눌러야 되네. 그리고 어.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또 누르면 은 올라갔다. 또 누르면 올라갔다. 또 누르면 올라갔다. 그렇게 되는 거같고 아, 이에도 버튼이 있네? 응. 아, 이걸 꼭 이렇게 타이밍을 두렵게 그냥. <웃음> 야, 가만 있어? 너. 어? 여기서 여기로 가서 이거랑 어. 같이 가는 건가 봐 아무리 봐도 그냥 쓰레기만 흘려보내는 음. 곳 같은데 아 여기 끝에 내려가는 길이 있네 어디? 어. 아 뭐야? 그럼 거기가 길이야 진짜? 아 혹시 어. 보니까 쓰레기들은 던져 놓을게 그래 그래 내 네, 밀고 갈게, 갈게 밀고 갈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키가 있어 키가 오 뭐야 여기 오, 쓰레기 떱이다 와우 아 여기 아, 아 그거 여기 여기 레버 그렇지 오 가면딱 조정. 오. 아, 저렇게. 저. 렇 지금 회전력이 대단한데 저져서. 아, 오케이. 저장됐어. 저장됐어. 가가가가. 이 정도의 난이도로는 우리를 막을 수 없지. 근데 앞에 불이 불덩이가 있는데? 벤비한 손을 놔서 점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무섭단 말이야. 야 우리 너무 공포스러운 장면인데 이거. 야 너무 무섭다. 야 우리가 야, 왜 야, 이런 볼을 당해야 돼? 여야 손을 놓 놓라고 그안 다니까 놓라고. 아 다할 것 같은데. <웃음> 그렇지 그 아씨. 자 간다. 그렇지 파.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 연비랑 교체. 아 뭐야 여기 저장돼 있었네. 그래 내가 저장시켰는데. 아 저기 배터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웃음> 아야 저거 빼와서 여기다 꽂는 건가봐. 간단하네. 아 이거 넣키넣키가 너키, 제일 어려운데.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어? 아요 위에 있나봐. 아 저기 비소리 가고 있는데 하나 있다. 어잘 봤네 저거. 아형그 왼쪽이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난도 하고나 했더니만. 고난도네. 여기가 진짜 고수들이 하는 곳이네. 바꿀 자기 입으로? 음, 바로 그냥 타이밍 그러면 대부분 초보돈이 던데아 초보들이 원래 아무런 거 없고 뽐내는 거 게다가 못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연비야, 너가 보여주라? 이거 연비가 진짜 하지? 그럼 우리 일요일에 있을 정모 진짜 맛있는 거같 어? 연비 믿어요? 응? 진짜 믿어요? 믿는다고 했잖아거 어디 잡으라고 해이 <웃음> 야, 믿는다고 했잖아! 이것도 이것도 하는 거의 일종이야 너가 나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야 올려! 어떻게든 올려! <웃음> 맛있는 거안 먹을 거야? 가자 고생은 내가 하네 진짜 어거지네 어거지 <웃음> 자 뾰뾰뾰 뾰뾰뾰 뾰뾰뾰! 이제 가져오는 게 문제죠? 뾰뾰뾰 뾰뾰뾰뾰 뾰뾰뾰뾰 참았다가 참았! 잠깐만이.. <웃음> 걸려.. 어, 탈락 뒤에 저한테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나만 나만 나만 사줘 맛있는거 나 한번 해볼게 한번에 한번 어때 어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에이 너무 침착 에이 너무 침착하게 한다 어? 바둑 두듯이 하네 바둑 두듯이 다들 공기밥 먹을 때나 혼자 고기 먹을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아 너무 됐어.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 됐다. 이 쉬운 거를 말이야. 한 번도 못타거 말이야. 이자 <웃음> 맛있는 거다. <웃음> 같이 좀 가, 제발. 아 맞아. 제발 한 번에. 맞아. 알았다, 알았다. 내가 늘어난다. 자식. 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딱 봐도 마지막이다, 그지? 오. 음. 아 이거 저기다가 딱 쐐는 어? 거네. 우리 동전을 갖다 대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일단 여기다가 오른쪽 여기, 오른쪽 오른쪽 우리 동전을 갖다 대면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그러면은 내말안 들리나? 그 다음에? <웃음> 야 누가 퉁퉁이 데려왔냐?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최종이지 않을까? 아 아니면 얘로 그냥 갖다 쏘면 되나 이제? 아니다 좀 봐봐 봐봐 봐봐 앞에 빨간불이 8개잖아 아~~ 어. 요거를 이제 다 들어오게 해라 더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더